안녕하세요 허용pk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3개월가량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려고 해요. 스펙이나 정보보다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제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가장 최신 애플 칩셋인 A14 바이오닉을 탑재했고요. 색상은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퍼시픽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6.7인치 OLED 디스플레이의 무게는 220 1 6 g 용량은 129GB, 256GB, 512GB 이렇게 세가지 옵션이 제공되고요 광각, 초광각, 망원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프로 모델은 라이더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11과 12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역시 각진 디자인이 정말 오래간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각진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지만 오히려 곡선있는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이 변화된 게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각자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색깔이 전잘뾰 뾤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광 처리가 돼 있어서 제가 또 유광보다는 무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무광의 이 고급스러움 제 취향 저격이고 근데 이것보다 반대로 유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스마트폰 좌측을 보시면은 메모 모드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심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우측 편에는 홈 버튼 그리고 위 아래에는 딱히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이번에도 라이트닝 포트를 이제 선택을 했네요. 솔직히 C 포트를 넣어준다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라이트닝 포트라는 점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관상으로 확인은 안되지만 맥세이프라 그래가지고 자석이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충전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용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정말 시원시원하고 커요 아무래도 맥스다 보니까 넓은 화면에서 오는 이 몰입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를 한다거나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웹서핑할 때도 아무래도 화면이 넓다 보니까 여러가지가 이 화면에 나타날 수가 있어가지고 시원시원한 맛은 역시 화면 넓은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 자체가 1200니트로 굉장히 밝다 보니까 정말 맑은 햇빛 밑에서도 화면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점은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정말 안달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전 진짜 만족했습니다. 한번 충전을 해놓으면 하루는 충분히 써요. 칩셋이 정말 효율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소모량이 조금 더 적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이제 프로 버전 버튼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로우 파일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로우 파일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조금 고용량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후반에서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보정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파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스마트폰에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카메라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특히 프로 버전은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아웃포커싱을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충분히 이걸로도 시네마틱한 영상이 나오고요 그냥 일반 사람도 전문가스러운 영상을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인데 13, 14되면은 카메라가 정말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정말 이건 장점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맥세이프예요 사실 저는 이 맥세이프가 충전면에서의 장점은 제가 잘못 느꼈고 이런 악세사리를 붙이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편해요. 가끔가다 왜 지갑 집에다 두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 한두 번씩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사람들이 핸드폰은 집에다 두고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핸드폰과 지갑을 아예 붙여놓다 보니까 지갑을 놔두고 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맥세이프를 통한 악세사리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에 기대가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장 궁금한게 사실 전 단점인데요. 그래서 단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KT 토커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하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KT 관련 광고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KT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구매하시게 되면은요. 제휴카드 혜택을 통해 최대 9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2년 뒤에 기변 시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슈퍼체인지 플랜이나 휴대폰 렌탈 프로그램인 슈퍼 찬스 R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더해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단점은요 이 크기만 봐도 아실 분 아시겠지만 무게입니다 이 무게가 저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누워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보거나 할때 손목에 부담이 좀 많이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기 자체도 크다 보니까 한 손으로 뭔가를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손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조금 힘듭니다 손에 쥐날 것 같은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손이 조금 작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스마트폰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애플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문 센서가 없이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이 언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입니다 이게 애플 공홈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가격이 절대 저렴한 가격이 아니에요 가장 비싼 모델이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아이폰을 통해서 정말 뭔가 프로페셔널하고 뭔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닌 이상은 글쎄요 200만원씩이나 주고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만족도는 정말 높아요 일단 모니터가 너무 시원시원하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때도 너무 편하고 전 개인적으로 촬영일도 겸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기 부담스러울 때는 이젠 그냥 아이폰으로 찍어버립니다 실제로 여러 번제 유튜브 영상에도 아이폰으로 찍은 인서트 컷들을 많이 사용을 하곤 해요 사실 카메라에 욕심이 있고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만한 스마트폰이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총평은요 4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점은 조금 가격대 때문에 네, 빠지고 너무 크다는 점에서 또 빠져가지고 4점으로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